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저는 오늘 그 저번 저번 주에 아기의 박세로이 머리를 잘라봤죠. 이번에는 초등학생의 박세로이 머리를 한번 쳐볼까 합니다. 어, 어떤 설명이 살짝 있으니까 한번씩 보시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입니다. 지금 3mm 같은 경우를 위로 자르실 때 밑에 라인이 좀 하해도 괜찮으니까 밑에 머리를 짧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위로 올리면서 3, 4, 5 이런 식으로 살살살 올려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밑에 라인은 깔끔하게 좀 처리해줄 필요가 있죠. 라인도 좀 따주시고, 네, 귀를 살짝 잡으셔야 됩니다. 클라요. 다칠수도 있어요 조심해서 천천히 해주셔도 될것같아요 마무리는 밑에 라인같은게 2mm로 좀쳤고요 라인 잘따주시고요그 다음 위쪽의 부분을 이런식으로 클리퍼와 빗을 이용해서 이렇게 90도로 잘라주시면 될것같아요 거의 90도, 그다음 80도 이런 식으로 80도에서 90도로 반영, 변형을 해가면서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라인 잘 접어주시고요. 그다음 뒷머리 옆 라인 같은 경우를 똑같이 3mm를 껴서 예, 탭을 3mm 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라인을 정리하듯이 이렇게 3mm로. 좀 하얗게 치셔도 될것 같아요 박세 로이 머리 아이 초등학생을 위한 박세 로이 머리를 잘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밑에 라인을 좀 정리 하듯이 이렇게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탭을 돌려가면서 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초보분들은 어려우니까 이렇게 탭을 그대로 끼신 상태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이것도 아까처럼 90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결대로 머리를 잘라 주시면 될것 같고 예, 밑에 라인 정리했듯이 3mm로 싹탁탁탁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라인은 정확하게 깔끔하게 따주셔야지 예, 아주 깔끔한 머리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라인을 이런식으로 깔끔하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밑에 머리 옆머리 같은 경우도 또 3mm로 예잘 잘라 주시면 되고요이 두상 자체가 위쪽이 많이 그 들어간 분도 계시니까 이렇게 눈썹 윗라인 한 1cm 부분부터 해 가지고 좀 예, 관자놀이 쪽까지는 살짝 올려주시고 그 위는 이렇게 클리퍼와 빗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요 관자놀이 같은 경우도 튀어나오지 않게 예, 특히 박세로이 모일이나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거의 거의 밑에 라인이 하얗게 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따라해 볼수 있으면 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또 올리죠 머몰라인 똑같이 이렇게 3mm를 이용해서 또 올려 주십니다 그 올리는 방식은 3 4 5 6으로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딱딱딱 딱 올리실 때 살짝 위쪽을 살짝 들어서 치시면 어 3mm 4mm 5mm 6mm 이런식으로 라인을 그라데이션을 주면서 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지금처럼 클리퍼로 이렇게 이용해서 잘라주셔도 되구요. 그 다음에 잊지 마시고 라인은 꼭 따주시기 바랍니다. 라인을 잘 따면 기본적으로 머리를 잘 자른 느낌이 나기 때문에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두상에 약간 들어가 움푹 파여서 들어간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잘 보시고 라인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옆라인 한번 더 정리해 주시고 밑에 라인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미세한 부분은 이런식으로 우리 토끼 클리퍼로 해가지고 머리를 살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스킬을 보여주고 있죠 뭐 이런 스킬은 좀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뒷머리 라인 똑같습니다 3mm로 치서 쳐서 올려서 뒤통수가 살아보여야지 이 위쪽에 있는 뒤통수가 살아보여야지 밑에 라인쪽에 있는 네이프 부분이 살게되면 예, 머리가 툭 튀어나 보이니까 별로 안 이쁘고 살짝 올려서 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이 네, 새 자지마. 자지마. 예술, 예술하는데 자는거 있어 없어 자면 안돼 <웃음> 졸려? 네한 음. 주일 전에 하나도 안 아프니까 졸리지? 응. 내가 꾹꾹 눌러서 잘라야겠다 졸려? 응. <웃음> 잠이 와? 이렇게 okay. 머리를 자를때 어, 졸리지않게 잘라야되는데 아우 너무 이렇게 힘을 빼고 잘라서 그러나 우리 재필이 자네 마스크쓰고 일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웃음> 원래 머리 자를 때 졸리지, 응? 됐 쏘. 자,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가위질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가이질 할때 예, 이렇게 천천히 잘라 주셔야 돼요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 때문에 졸고 있고 그래서 아 제가 봤을 때이 선수 보호 차원에서 우리 모델 보호 차원에서 좀 약간 머리를 빨리빨리 잘라서 좀 집에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자르니까 이해해 주시고 네 자를 때 이거를 좀 배속을 좀 줄여서 보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자리로 역시 물을 뿌리지 않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 예, 잘라 놓고도 층이 절대 안보이기 때문에 물을 안뿌리고 자르는 것을 예, 추천해 드립니다 블랙형 저는 물을 잘 안뿌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뒷 머리도 이렇게, 체크하듯이 이렇게 한 번씩, 탁탁탁탁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졸고 있어서 자 앞머리 같은 경우도 라인을 위쪽으로 살짝 치시면서 앞머리 약간 c h touch, touch, touch, 인 o 인 c h touch, t o 톡 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그 다음 이렇게 어, 토끼 클리퍼로 라인을 살짝 잡아주시고 하시면 라인이 아주 잘 서죠 이쁘게 이 부분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약간 자, 라인 똑바로 따주시고요. 깔끔하게 아이들은 살이 얇기 때문에 예꼭 잡고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합니다. 저필이 졸음을 졸음을 캐치하려고 눈매가 그냥 날카로워졌는데? 응. <웃음> 우리 제필이 머리 다 잘랐고요. 박세로이 맞아, 제필아 네. 아 진짜? 알겠어. 일단 잘 잘랐고요. 스포츠형 머리로 잘랐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플래티넘.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꾹!